자, 이거, 제작권 있다, 부금이 첫받다로 해두고, 보호까지 해놓은 다음에, 자, 한 번, 가도록 합시다. 하, 붙여야 돼. 이거 솔직히 7억인데, 주자. 솔직히. 크리띠면 진짜 바로 팔칸데. 넥스나 많은 거안 바랄게. 진짜 한 번, 딱 주자. 진심으로. 진심으로 딱한 번만 주자 잘 되기를 바라며 부금 좋은 것 들어드릴게요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어 부금 높이 올라가자는 마인드로 스카이하이 높이 올라가자 진짜 올라가자 제발, 넥스나 줄때 됐다 진심으로. 주자 진짜로. 여기서 칠카 바로 견. 그냥... 빡 진짜 가능해. 야 가자. 가리게. 가리게 여기 있고. 가리게 있고. 칠카가와 말디니. 말디니 말디니고. 자, 카보기님 안녕하세요 이야... 잘 붙읍시다 하나 둘셋 아.. 어차피 이거 유리창 막을 수 없거든 저거 이프로 붙일 수도 없고 농현말디니 칠카 강화 야.. 이거 진짜 붙여야 되는데 이거 진짜 칠카 강화 인생강화야 진짜 안 보고 있으니까 운영자님 혹시라도 진짜 터졌으면은 지금이라도 바꿔줘 지금이라도 이거 진짜 이분 인생강화야 진짜 이거 터져버리면은 진짜 적은 바로 피파 접어요 진심으로 이거 제발 한번만 딱 진짜 어? 한번만 딱 붙어주자 진심로 으아딱 한번만 진짜 밑에서 붙어볼까 위에서부터 볼까 설마 이거를 터뜨렸겠어? 오케이 바로 넘어왔어 인정 인생강화를 하셨으니까 이거를 <웃음> 자 올려볼게요 야 느낌 너무 이상한데 이거 야 잠깐만 아무것도 없었어 방금 야 지금부터 추천과 질차 나으신 분들 지금 부탁드릴게요 꽃가루 밑에 부분 좀 그랬는데 아니야 있어 있어 있어 기다려봐봐 있을 수 있어 모두들 추천과 질차 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꽃가루 저 밑에까지 남았어 괜찮아 할수 있어 하나 둘자 이제 공격할게요 하나 둘셋 복구 오카 오카 강화 오카까지 됐다. 이 정도면은 아 죄송합니다. 아 진짜 오카 오케이 오카까지 복구. 아 그래도 완전 생판 타셨거나 그렇지 나왔다 일단은 오카까지는 다행스럽게도 다시 네 이렇게 복구됐어요 진짜 와.